삼성아버의 정우식 부장입니다.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분양 가격, 고객님이 가지고 움직일실 입주 금액, 받으시는 융자, 여러 가지 종합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좋은 집, 그리고 정확한 내고 범위까지 누구보다 저렴하게 드릴 자신 이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단순히 사야 할 집이 아닌 살고 싶은 집을 찾아서 t h a n you. 영상을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